다들 체크 위에서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고릅니다 자만약이기 했고요 핸드컵을 넣고 1번 탱커자로 잡겠습니다 네모야니까이렇게 뭐 넣고 우리 제노스 네에모야 니까 요렇게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뭐야? 탱커를 전혀 못하는데오 아까보다 너무 싸우는데요? 오오. 여기서도 막히면 천상 지금 이거 진짜 삼각해오부진각 이거 세개로 조합보너스 먹고 가는 걸한번 시도해봐야 되겠지 뭐, 어. 아 이거 네, 막혀 너무 어렵다 갑자기 다음 방법 뭐라고요? 방금 그 조합 보너스 한번 먹고 가볼게요. 아 조합 보너스 먹고.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조합 보너스 먹고 한번 가볼게요. 같은 리가 지금 같은. 단속성 세 개였죠. 그 어, 그러면 우리가 원투를 세명 뽑고 가볼까요? 엑시맨. 반네이개 지금 반네이를 탱크를 덮어야 돼요. 그서 그러면 여기 보너스가 생기네요. 음. <웃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어, 제노스 대신 메탈 라인지는 응노동부선에서 한번 정단 어, 제노스 넣는 게더 저게 많이 나갑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얘는 아, 애매하다 여러분 그지? 진짜 갑니다 긍정력 어, 막 올라가네 음. 아원케 후진가 그, 그래, 후진각가 빨리 써야 돼. 오, 이, 거 오. 일, 오.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버티나, 다. 기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 성공 이 정말 차 이가 크 네요.